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으며 그리고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할 수 있고 스트레스받아도 열받아도 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감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자꾸 제 가운데 빠뜨리는 사탄에 대한 것도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에 7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심정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신데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탄의 정수리를 까부셔서 대가리를 까부셔서 박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에다 부셔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있게 능력있게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순리대로 은혜스럽게 풀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이 있어도 말씀에 기록한 대로 속상하고 열받으셔도 말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라도 변치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속히 사탄을 멸망되기를 원하시는데 위에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대로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사단을 아주아주 아주 싫어하시고 사단을 미워하십니다 사단의 특성이 뭐냐 스스로 타락한 자이고 스스로 교만한 자이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존재에서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자기가 쫓겨난 것에 대해서 안 갚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단을 미워하신다. 자, 하나님이 사단을 그토록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미워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참수하러 하나님 앞에 온다 그랬어요. 누구를 고발하고 참수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20세를 노래서 오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인간들 인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타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활동이 이 세상에서 속히 무너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고 랬어요 왜 쫓겨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쫓겨났거든요 교만해서 쫓겨났거든 거짓이 드러나서 쫓겨났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어떤 전략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사람은 항상 안전빵 위주로 생각한다. 더 이상은 없다. 현실 위주로 산다. 여기서 다 끝났다 생각을 하지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거는 피투성이 같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 근데 영적 전쟁을 하고 싶은데 사단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놈이 우리를 영적 전쟁 할수 있도록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신데 사단이 속히 우리의 발을 에서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들어오는 새신자들을 교육을 할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만 읽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는 부분에서 능력이 되고 현장에서 나타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사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두째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셋째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것만 있습니까? 그 와중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딪히는 일들이 뭡니까? 나로와이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진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노력, 어, 공격을 하는데 노리고 있는데 틈새를 노리고 있다 그 틈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의 습관 몸에 배여서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 몸에 배어있어서 게으른 습관을 통해서 사단이 더 게으르게 만들고 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관념그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영적 분위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강원도, 경기도 각 지역별로 역사하는 지역의 역사는 영들 여러분 지역세계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즐겁고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도 있어요. 야이 지역은 우리가 잡고 있다.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있고 집안을 잡고 있는 영들도 있고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에 귀신들이 잡고 있는 영들도 있고 자, 귀신에 대한 사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데 교회가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까막눈이 됐다는 거야 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 맞죠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믿음으로 받는다 그그 그래,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질 것인가 성경에는 요한계시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오고 이기는 자들이 구원 받고 이기는 자들이 생명의 만나를 먹고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해석을 잘못해서 자기가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만희가 있고 전도관이 있고 박대선이 있고 그뭐 통일교가 있고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계속 교리를 바꿔요. 이미 20만명이 넘었는데 14만 4천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으려고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는데 14만 4천명이 넘었어. 20만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교리를 바꿨어. 겉으로는 14만 4천명이 되면 구원받은다고 해서 그 무리속에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20만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 그거는 겉모습이고 진짜 속사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14만 4천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1 3만 4천명이 되려고 막 시도하는 사람 교리가 또 바뀌었어요 왜이만이곧 늙어서 죽잖아요 걷는데도 지장이 있고 버들바들 떨린다 그러는데 또 바꿔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으면은 통일교는 와야될줄 알았다니 안 바뀌어요 교리가 또 바뀌었어 부인도 성묘님이라 그러고 얘는 아들한테까지 가고 자 전도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바꿉니다 자 그러면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에 반드시 말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단과 귀신들을 미워하신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단의 전설을 꿰뚫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다 잡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지어 모든 것을 다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어. 하늘 품고 열 받아서 땅으로 내 쫓겼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그의 부하들까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돼 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야 세번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나누어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그래서 사람이 정신을 사로잡고 그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주관을 통해서 역사하고 껍데기는 세상에 발전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야? 인간 사냥, 인간의 영혼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똘똘 뭉치고 성경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기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 간첩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도를 할때 귀신이 올때아 이건 귀신이다 성령의 벌 예수님을 떠나라 외칠 수 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면 받아들이면 이제 귀신 들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분명히 귀신인데 껍데기는 예수님 모습이니까 예수님인 것처럼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치 내가 죄를 안 지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의지가 내 안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를 열심히 더 지으려고 하는 의지도 내 안에 있다니까 근데 이 의지가 부딪혀요 서로 그러면 한 번쯤 바람 쐬는 거고 한 번쯤 열받아서 나오고 한 번쯤 술 먹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내 안에 세상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있고 내 안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의지가 강력한 은혜를 받으며 세상적으로 나가려는 의지를 잡아먹고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화되면서 주님 날이 가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약해졌다 영의 두께가 어느 한쪽에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누구한테 실망했다 부모님한테 실망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실망했다 실현당했다 좋아하는 남자한테 여자한테 배신당했다 나는 스트레스 직장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껍데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지만,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타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많아요. 상황이 완전히 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단에게 이 모든 능력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내게 권세가 있다. 내게 권세가 너 나한테 절로 하면 내 모든 권세를 다 죽였다 그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로부터 그들이 빼앗긴 권세를 사단이 이제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할수 있어요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귀신이 찾고 있는 사람과 그 지역과 그 지역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부딪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쳐들어가서 귀신에게 눌린 사람을 병을 고쳐버리지 치유시켜버리지 회복시켜버리지 주님의 말씀 듣고 고쳐버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예, 할렐루야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제사장이라도 바리새인이라도 몸을 파는 여자도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지 바디메오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기본적인 것을 승리해서 이런 것을 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 믿는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내 문제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자가 변질되고 사역자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적 전쟁이 비로소 강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더욱 더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 벌려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적개심을 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극렬하게 분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기도하러 가는 여러분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보면 하지마! 기도하지마! 오늘 좀 기도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기도를 좀 깊이 해야 되겠다 자꾸고 기도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어떤 누구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하고 부부싸움으로 기도 못하게 하고 직장에서 열받아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누구누구누구도 기도 못하게 하고 갑자기 문득 문득 문득 문득 누구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것들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는 것들을 내가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부터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사단이 증오와 분노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무지해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3년 반 동안 진자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시키고 전도시키고 말씀 주시고 계속 여기가자 저기가자 저기가자 귀신들이 잡고 있는 그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방해하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서 귀신들인 사람을 고쳐버리고 제자들이 놀리기도 하죠 봐라 귀신들이 하는 걸 봐라 너희들도 이거 해야 돼요 똑같이 자 이제 경험 한번 해보자 봤지? 들었지? 해봤지? 둘씩 와 출입 0명을 오라 그래 둘씩 둘짝지워지고너 기도하고 둘이 둘이 둘이 가라 둘이 가서 전도해서 능력행 가고 모든 능력을 예수님다 이름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근데 사생활이 있잖아요 사생활이 있어 이걸 다 내려놓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치료될 대가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너희들은 땅 끝에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다 위임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믿는 모든 성도에게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할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단 사단과 싸워서 그들의 세력과 싸워서 너 승리할 수 있어 내가 권세를 주었다 권세를 줬어? 할수 있어? 그리고 아직 모르겠으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더 능력과 믿음이 억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그 다음에는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벌리고 있어요. 전쟁을 벌여. 그래서 모 전쟁하는 사람은 승리를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여기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웬만한.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되고 왜? 이기기 위해서 안고치면 잘못된 습관을 둬도 귀신용사거든 내가 게을르다 단번에 고쳐버려야지 사람은 다 똑같이 게을러요 누구나 다 쉬고 싶고 누구나 다 천천히 하고 싶고 그러나 은혜 받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을 때만 달라지느냐 아니 은혜가 없더라도 내가 부지런해야지, 게으르면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자꾸 움직이고 시도를 하면 귀신이 나에게 역사하는데, 귀신이 내게 역사할 때 역사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자, 몸이 아픈 사람은 완전히 중병에 들어서 알아듣기 전에는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기어서라도 병원에 가야지. 내가 살려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야죠 그렇죠? 병원에는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려면 기어서라도 엎어서라도 내가 살려면 교회 와야 돼요 만약에 오지 않는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왜? 내 교만을 고치기 위해서 너 이래도 교회 안 가냐? 너 이래도 이렇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이랬는데 이런데 이런데 너 회개하지 않느냐? 죽도록 고생해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모든 것에서 다 선이 있어요. 말에 대해서도 교만하게 되거나 너무 오바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 자,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영측 전쟁 중이에요. 교회가 사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뭐, 뭐, 뭐, 뭐, 무슨, 뭐? 오, 오, 나의, 사, 나의 귀신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귀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어? 죽음을 굉장히, 자살을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묘사를 하고, 사단의 역사를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요. 사단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 나오는 가수들도 사단이 좋아하는 거 거의 반나체같이 뻘거벗은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 문화가 지금 그렇게 춤추고. 그 음란을 딱 보면은 음란행이 확 팁을 통해서 오잖아요. 말을 통해서 오지만 눈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오고 만남을 통해서 귀신이 오고 내가 방황하면 방황을 통해서 귀신이 오고 무엇을 보면 보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시각적으로 들어오고 생각하면 생각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먹으면그 마음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귀신이 오고 감정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 다양한 방식으로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게으름을 통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온 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피할 텐데 아는 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섬세해야, 한다. 섬세해야, 한다. 섬세해야 한다 사단에 대한 감정이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막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귀신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 이고 귀신 역사입니다. 그까지 주장하고 그까지 이야기하고 그까지 제가 상담할 때 보면은 그런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이 박사님 이거는 또고 이거는 또고 이거는 또고 이거 저거 저거 저 이거 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내가 있어 그런데 자기가 우선 좋으니까 여자가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다른 남자야 서류상 정리도 아직 안 됐어 그래도 또 상담한다고 왔어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목사님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셔 뭐라 그러셔 당장 정리하기 원하지 이혼을 하다 남도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이 욕사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이 욕사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면 마귀가 좋아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지.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버릴 수 있냐. 그녀가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냐? Yes. 천국 가고 싶으냐? Yes. 근데 왜안 왔냐? 당신은 거짓말이야. 당신 속에는 두 지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나 또한 가지는 지금 있는 이 남자를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고 그리고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자기가 소원이 될것 같고 육체가 아쉬울 것 같고 이 남자는 돈을 많이 벌고 또이 남자가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 말씀 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뒤집어지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해서 나중에 나한테 백불인가 주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매일이 하나 왔어요 그 여자가, 저, 홀리파이어 미니스티 미네소타 그 타우 목사하고 같은 직장인데, 직장에서 계속 험담하고, 악담하고, 조주를 퍼버리고, 그리고 집회 때 은혜 받은 것들은 싹 흩어져 버리고, 미네소타 주민들를 험담하고, 저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성령불도 가잖아 여러분. 아다니, 문을 못 하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뿌리부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주님이 원하신 사람을 살려면 아픔과 시련과 핍박이 있어요. 알렐루야! 제가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너무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비전이 없고 낙심이 되고 현실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나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지 자 머리가 나빠서 못한 게 아니고 환경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자꾸만 내가 생활고 때문에 힘들고 열등감이 생기고요. 매일매일 노가다 뛰고 일용직하고 거기다가 또 배운 것이 없으니까 못 배운 것에 대한 소름도 있고 장래 문제가 진짜 답답하고 신세 한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또그 비슷한 비슷한 또래 친구를 만났는데, 야, 우리 앞으로 뭘 할까? 바로 주사가 돼 버리네. 저는 반말 안 했어요. <웃음> 그래서 야, 우리 팔걸음닿는데까지 한번 걷자. 남산 꼭대기 올라가 팔각정 거기 에 올라가 가지고 서로 공장 다니니까. 서로 공장에서 바바리 하나씩 훔쳐가지고, <웃음> 얼마든지 훔칠 수 있는 분위기야. 바바리를, 참. 야. 여러분, 78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 발걸음 닿는 데까지 걸어보자. 공장에서 이제 잘렸어. 그래서 이제 바바리를 월급에서 제하와한 벌씩 가져와가그거입 있고, 그 친구라도 나보다 더해 머리를 다 밀었어 스님이 되셨어 이 설교를 어디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병삼이라고 <웃음> 병삼이야 이름이 김병삼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사람도 주류학교 교사고 나도 주류학교 교사인데 근데 그 친구는 인하대학교를 나왔어 근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 한번 걸어보자 팔광정에서부터 바바리 코트를 입고 둘이 한쪽은 담배 <웃음> <웃음> 그 뭐야 그그그 그거, 그거, 그거 뭐지 그돈 그거? 도... 많이 해보신 분같아요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크게 말을 하고 그래돈넛지라니그 <웃음> <웃음> 나는 신기하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피울 수는 없고 계속 걸었어요 걸어서 어 남산에서 걷기 시작해 가지고 청량리까지 걸어가 가지고 청량리에서 의정부까지 걸어 갔어요 근데 걷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네 창대비가 근데 우리 비 맞으면서 걷자 미쳤어 돌았어 그 영화 제목도야 가을비 우산 속에 가을비 우산 속에 우리는 우산도 없다 그래서 하염없이 컸다가 그는 그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컸다가야이 미친 짓좀 그만해야 되겠다 내 안에 한 번씩 방황하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또내 안에 그것을 차단하는 강력한 영적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산으로 또 갔어요 삼각산가 가지고 이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욕하면 우리 어머니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92세 되셨는데 그 요양원에서 소문이 났대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 벌써, 벌써 방장하시는데, 욕을 제일 잘하기로 소문 났대. 이런, 님이, 씨, 뭐, 어쩌고저쩌고. 권사님이라고 하지 말지. 자식이 세 명이라고 목사라고 그러지 말지. 거기서 팔 거다 막, 이런, 씨, 뭐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주여, 아멘. 주님이 잠자면 날 머리를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옆에서, 양금아, 일어나라.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래 놓고 조금 있으면 딱, 이런 씨! 멋져가지고. 그러니까, 요 양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런 구을 하십니다. 크크크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입다 아닙니다. 다 이해합니다. 힘들게 사셨나봐요 돼지죽 먹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아, 자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에 극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원망 괴로움 낙심 열등감 생활고 신세한탄 장래 문제 못변 곳에 대한 소름 그러니까 막 잡툽산쪽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해서 점프하는 느낌이 들고요 나도 잘못된 습관도 있고 게으른 습관도 있고 나태하고 안일한 습관도 있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게으르거나 습관이나 행동이 안 바뀌면요 그냥 대충 살다가 지옥 가세요 안 바뀌려면 대, 대충 살다가 그냥 지옥 가시나니까 게으르다가 낙심하고 나태하다가 원망 불평하다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져야 돼요 내가 가르쳐시다 달라져야 한다 부지런해지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안 바뀌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더 바빠요 일하다가도 밤 되면 기도하러 가야지 다른 사람 챙겨야지 가족 챙겨야지 누구 챙겨야지 누구지 얼마나 바쁜데 분류가 아니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나중엔 주님께서 지금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약탈하고 도둑질하는데 영혼을 도둑질한다 영혼을 도둑질한다 주님 그런 귀신들 마귀들 이런 것 있으면 내가 다 부러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단에서 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 부셔버리고 싶으신데 그 부셔버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감정이 나도, 나도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들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마귀 대가리를 눈을 쑤셔버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연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써주셔서! 얼마나 그런 길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손을 가지 눈을 쑤셔서 귀신을 쑤셨는데, 앞에 소나무, 소나무 가지를 쑤셨는데, 이게 너무 아파가 여기 찢어진거예요 그게 10대 후반대야요개아막 오기만 해봐! 대갈통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던데 가끔 가다가 사모님이 이상한 소리를 내요 내 머리가 너무 이쁘대 철학기도잘 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사모님이 말해요 어이구 내가 무슨 말을 생각을 하니까 어이구 이놈의 대갈통은 그냥 이러네 이걸 대갈통을 어떻게 부셔버려 어쩌버려 뭐 그럼 그래 어?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이쁜 사모님이 대갈통이라고 하니까 내가 환상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니까 러 아이고 이름이 대갈통을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갑자기 뭐라고 우리 딸이 옆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내 손길하니까 옛날 같으면요 바로 집안이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준아 어떻게 생각하니 날 머리를 보고 대갈통이 이리 와봐 대갈통 내가 그러니까아 그게 아니고요 머리가 너무 이뻐서 대갈통이라고 표현했는데 미안해요 이러고. 여러분 남편한테 대갈통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먹통이 나요 목통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꼴통이 훨씬 낫습니다. 맛박이 낫습니다. 예, 그런 변화하면 좋겠어요. 이를 따르면 언제 사모님 구치겠어요 할렐루야. 요새 내가 취미가 바뀌었어요. 시장 바오기, 밥하기, 그릇 닦기, 밥안 차려줘도. 5분에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30초 밥 대우기. 지금은 밥 차려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왜냐면 두드려 맞으니까, 또 대갈통에다 그러고, 꼴통에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차차차. 사모님, 물을 잃으어요 사모님, 반찬 얘기해서 밥 먹읍시다. 안나와다그면 얼른 먹고 지하로 내려가서 기도하고. 하여튼. 자 여러분 웃자고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탄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입니다 주님 마귀를 대적할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까 대갈동 사역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아 이렇게 이제 그만 웃으세요 사역이 안됩니다 네. 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시켜서 영적인 사역으로 이끌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 설교를 듣는 많은 선교생과최해종들이 사모님들이 그런 데요 거봐 거봐 김홍사님도 태갈똥 소리 듣잖아 사모님이 그런 대야야이태갈통아 <웃음> 여러분 매일 그러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그렇습니다 예, 남편이 말안 들을 때 깨닫지 못할 때 가끔 쓰셔도 괜찮을 뻔할 뻔했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의 대갈동을 깨붙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나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리를 해도 화가 안 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때도 후 주님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많은 영혼들을 약탈하는 사단을 부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짧은, 짧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첫번째 영적전쟁을 하는데 이 지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적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상적인 영적전쟁 이거는 이 영적 전쟁으로 말할 때 자기 개인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영적 수준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영적 영역 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사람과의 관계 어떤 상황과 사건과 관계에서 시작되는 영적 전쟁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직장 음식 밥 학교, 뭐 빨래, 청소, 생활, 뭐 상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용서하지 않고 미움에서 고 시기, 질도 이런 것들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이런 영적 전쟁에 가장 기본적인 영적 전쟁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해답이 뭐냐 같이 합시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회복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회복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전투적으로 해야 한다 전투적으로 해요 전투적으로 북한과 우리가 전투하면 군인들끼리 전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박살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잘못 먹어요 그러나 그들은 군대에서 핸드폰 쓰지 않아요 완전히 난장판이야 지금 북한에는 10년 동안 군 생활해요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3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1년 몇 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코달은 전투기술을 가진 북한과 남쪽에서는 그나마 당행인게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몇개 있는 거 이거.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전 전쟁하면은 안 돼요. 상대가 안 된다니까. 왜? 그들은 총 폭탄이 돼서 그냥 부셔 버리는데 우리 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여자들이 AN-2기 정찰기가 있는데 남으로 만든 비행기. 손으로 만든 기가 레이다에 걸지 않는데, 저공빙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공공장소 요소요소에 낙하산으로 투하되고,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폭발시켜버리고요. 도, 군, 면, 리 번지, 방송국, 발전소, 땜, 전부 다폭발시도록 시스템을 다 해놨대요,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구청을 정복하고, 정복을, 어, 구청을, 어. 잡아야 된다 그쪽에서 못하면 또 다른 팀이 또 잡을 수 있고 이팀저팀 팀 복합적으로 우리나라를 잡을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이 다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첨단 전투기나 최첨단 기술까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전투가 어떻게 최첨, 최첨단으로만 합니까? 공수부대도 오고 어, 뭐 무슨 특수부대도 오고 뭐 특수부대 오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콧노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황소 대가리 황소 삶은 대가리라고 이렇게 비웃잖아요 그렇다고 전쟁 분위기로 내가 막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자 이렇게 전쟁 진보가 된 상태하고 한쪽은 너무 부러져버렸어요 휴전선 오픈해버렸어요 관광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우리나라를 내주는 것으로 자꾸 되잖아요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휴전선 지키는 마을들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모하잖아 군부대 해체하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지상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은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직장과 상황과 사건에 맞춰서 나타나는 그런 전쟁 영적 전쟁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상적인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전투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투적으로 기도해도 사단에 와서 가자고 계략, 꾀임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좀 강력하게 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수준이 조금 높아졌어요 이제는 주술적인 영적 전쟁이서어요 주술적인 더 강력하고 힘 있는 영적 전쟁인데 이건 수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악령들이 귀신들이, 귀신들을 경비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듯이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무당 점쟁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프리메이슨, 사탄 숭배자, 다른 종교, 이단들, 사탄교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전투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무슨 사연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고 강력한 영적 돌파가 필요한 그런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TV에 나오는 가로스들 보면은 뮤직이나 세상의 모든 음악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살을 기도하고 외롭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어? 힘들다 그러고, 이런 것만 계속 가사에, 가사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계속 영향을 줘.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강력한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보다 강력하게 선포 기도해야 한다. 부서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무슨 영 떠나가라! 어떤 영들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음란 영 떠나가라! 무슨 형 떠나가라! 게으르고 나타나형 떠나가라!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박박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그 영들이 떠나간다니까요.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수준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에베스 6장 12절에, 정사와 건세와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전략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의 조직, 그 지역의 토속적인 것에서부터 최근 유행하는 그런 것들까지, 세상 문화를 딱 가지고 있게끔 해 가지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낙한 영들, 그지역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자, 여자를 지그 뭐야? 저 강남에 가면... 지난번에 어디 식당에 가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뭘 하나 줘요 이게 뭐냐 했더니 비닐이 싸졌는데 그 안에 종이가 있는데 종이 이렇게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고 먹으면서 종이를 보면 종이에 점개가 나와 있어요 오늘 귀인을 만날 것이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뭘 해라 근데 그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맞을 때는 오 나하고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그렇게 농담으로 장난을 쳐요 그런 걸 통해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고요 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노래로 점을 치는 경우도 있고 볼펜을 움직여서 볼펜 연필에다가 주사위 모양으로 해가지고 점을 치는 경우도 있고 지옥에 역사하는 용들이 다 그런 용들이에요 사도연전 심장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점을 쳐서 귀신 귀신들린 여자를 통해서 그 주인이 여자 주인이 점을 통해서 점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두드려 폈던 그 간수가 다른 지수로는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감옥이 터서 착고 쇠고랑이 다풀어져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두들겨 패턴 간수가 변화가지고 상처를 다 약을 발라주고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식구들이 다예수 믿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야 내가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속싸고 결혼 운 일을 당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뭘할수 있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합시다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늦게 오신 분들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들께 광고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하여라. 그래서 좀 부끄럽고 그랬지만 주님 앞에 이야기를 주님의 감동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브 설교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해서 한달 안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한달 안에 다른 곳에 계약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줘야 우리가 몇 개월에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공간에 313장 찬송이 쫙 펼쳐지면서 갈 길을 밝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이지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이 찬양 가사가 막 떠오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이 찬양을 했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점프해서 나가야 되는데 권성욱 집사가 이 근처에 공천동 넘어가는데 골프장이 하나 있대요 1500평 되는데 그걸 달라고 혼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나는 그런 기도를 못했어 사실은 눈앞에 있는 거 목사님 우리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앞에 500평 되는 주소 땅을 달라고 그랬더니 벌써 누가 사버렸어요. 근데 그 주소 땅을 안 사는 게 너무 감사하냐면, 그 주소 땅을 파는데 지하에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옆에 지나가잖아요. 그 허가받는데 몇 개월 걸리고 돈이 한몇억 들어가요. 그 뒤에는 또 산인데, 토양, 토질 검사를 해서 산이 무너질 수가 옆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검사하는 데가 또몇 개월 걸린대요. 또 공사하다가 옆에 빌라가 딱딱 딱 붙어있잖아요 공사가 굉장히 시끄럽고 파일을 박는데 만약에 집이 금이 갔다 그러면 전부 다 근처인 사람들 다 배상해 줘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골프장에 1500평이 났어요 근데 그 땅은 골프장 장사가 안 된대 하루에 뭐 3만원 5만원 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땅은 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 상중하가 있는데 상책 중책 하책 있는데 이것도 안되고 청라에 7층짜리 건물 그것도 벌써 230억개 다당갔다 그러고 돈으없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랬더니 여기 가정오거리에 루원시티 쪽에 빌딩이 8층, 8층인가 9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한 층당 평한 어, 300평이 조금 넘어요. 300평이 좀 넘어 350평형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기둥이 그래도 제일 많이 없는데 가운데 건물 가운데 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주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사인 좀 해주세요 아무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6층 7층 8층은 24억에서 26억 정도 나왔어요 그때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돈이 없어도 그냥 창의필 미루니까 다 나가뻔 했어요 요즘 그쪽에 다 발전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되는지 그래서 가보니까 어제 부랴부랴 가보니까 3층 4층 남았는데 3층은 거의 나가고 칸칸이 그 상가가 다 나가고 4층이 좀 많이 남았는데 4층도 나가려고 그래요 벌써 두 칸에 그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5천만 원씩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전체를 다 쓴다 그러니 내가 전체를 다 쓴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위약금을 주고 그 사람을 내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다 쓰는 조건으로. 그래 내가 사촌은 얼마냐 그러니 36억이래요. 36억이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 우리 건축금이 2억 5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용자를 받아야 되는데. 융자 얼마까지 됩니까 24억 융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목사님의 신용도 조사 들어갑니다 70%가 24억 정도 돼요 그럼 교회에서 준비하는 게 얼마 준비 됩니까 적어도 10억 이상은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지금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목사님 사랑해서 그러는데 빨리 계약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계약금을 주면 계약금이 나중에 안될 때는 날아가는데 청약을 하세요 청약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상가도 청약 이 있습니까 목사님 청약을 먼저 걸어놓으면 나중에 안될 경우에는 청약 돈 걸어놓은 거 다시 100% 다 환산 에,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이 급해서 건축원금에다 천만원을 빼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오질 못해요 이제 우리가 가기약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우리가 거기 어, 기도 중에 거기 가서 성도들다 봤어요 본당이 이만한데 옆으로 좀더 나가 있고요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10만 원이라고 딱못 박지 말고 한 사람당 10만 원씩 3년 만 건축원금으로 좀해 주시면 10만 원 이상 감독이면 더 하고요 마음이 너무 타급해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요 드리는 성도에게 주님이 책임 지고 축복해 주신다 그니까난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외국집회 가서는 그 교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자신있게 담대하게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못해요 사실 어려운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어렵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좀 점프해서 주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빅하우스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광고를 했더니 우리 교회 정말 어려우신 분이 500만 원씩 두 가정이 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또 후원하고 동참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저 미안합니다 이걸 말안 하고 싶은데,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영호 목사님, 여문자 사모님 가정에서 몸이 불편하셔 그러는데, 250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에, 전에 초창기에도 저분들이 교회를 정리하면서, 가정에 그 성전건축원금 그걸 준비해놨다가, 다른 용도가 분명히 있는데, 저분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당 10만원씩 건축금 해주시면, 3년 동안 매달 한 번씩만 해주시면, 10명이면 100만원, 100명이면 1000만원, 1000명이면 1억이 되는데, 3년만 되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점프해서 1,500평 거기,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장 갈수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헌금을 저 불난 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공사가 크고요 계약금, 어 보증금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두 배, 세배더 많을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번에 새 건물이 거기에서 보니까 한한 어, 층당 어, 한 3, 40대는 주차할 수 있고 지하 30까지 했는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10만 원이라고 정하지는 마시고 10만 원이 안 돼도 좋으니까 만약에 주님의 교회 더 이상 우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니까 여러분 한번 후원해 주시면 제가 죽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께 잘 부탁드려서 주님께 많이 비벼서, 주님, 어디서, 어느 나라, 나라, 나라에서 주님, 했는데, 주님 그분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아이슬란드에서 신트리가, 아이슬란드 신트리 있죠? 우리 교회 자매들 보면은, 다 보면 다 결혼해 달라고 그러는데, 신트리가 한 달에 얼마씩 보는지 아세요? 일불씩 보내요, 일불씩. 일불이면 얼마야? 천원 천원에서 세금 띄면 얼마야 64센트 640원 그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왜김 목사님은 홀리파이어 미니스에 다른 쪽으로 그렇게 놔둡니까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고 그러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아 기도했더니 엊그제 어느 순간 에 200불을 보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또 100불도 보내고 200불도 보내고 뭐 300불도 보내고 야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예. 주님의 교회는 의무감을 좀쳐서 정말로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 에 나오면서 그동안에 말씀 듣고 철회기도 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막막도 다 떨어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집도 지금 그래서 내놨습니다 제단 기한에 먼저 선착순 온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하고 매매 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차하면 제 차도 좀 팔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인테리어 비용이 또 많이 있고 의자를 놀라 그러니까돈 들어갈 게참 많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10만 원 정도를 매달 한 번씩만 건축금을 해 주시고 이미 계좌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몇 천만 원씩 써서 몇 억씩 써서 여러분을 막집 담보정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감동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소속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예비 끝나자마자 밥 먹고 부랴부랴 또 호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후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 그렇다고 뭐 11조 대용으로 건축금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드리건 제대로 드리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우리에게 영권과 물건이 더 많이 풀어져서 하늘과 땅에 열쇠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옵소서